시작할게요 좀어 하얀색이 나가기래 아이니가 말해줬어 선생님한테 안 보였어 나갔나 보다 음, Let's share screen 음. 자, 여기로 와. 지금 하려면 시간많이걸리니지 시간이 5분 정도 지났는데 6월 6일 공학공부 오늘 생일 축하와 복습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은이가 하도신경 낭독해 주기로 했지요 우리 유치부 동생들까지 같이 읽어야 되니까 하은이 될수 있으면 천천히 제일 천천히 읽어주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으로 인퇴하사 동정형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차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싸움다. 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첫 주일이라서 우리 복습하는 주일이잖아 그래서 5월 동안 어, 배운 내용들 공부 복습하는 거예요자 5월 둘째 주에는 우리가 천국 열쇠에 대해서 배웠었어 천국 열쇠 마태복음 13장 52절이었는데 예소리가 낭독해 주었었는데 지금 다시 예소리가 해주세요 예솔이 마이크 키고 마이크 키고 한글하고 영어 낭독해주세요 예솔이 있지 예솔이 없나 자 예솔이 어 대타 누가 해줄 사람 유년부에서 누가 해줄 사람? 어, 저할수 있어요. 네, 선생님이 지금 스크린이 전체가 안 보이는데 누군가요? 저요. 아세린이 네. 초등부 언니가 대신해 주면 네. 세린이 해줘. 해줄...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가르침을 받은 율법학자는 마치 자기 곳간에서 새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라고 하셨다. 아멘. 영어도 할수 있으면 해주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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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하는 장면 아주 아주 많이 본 거지. 예수님이 이때 아주 중요한 말씀도 해주셨는데, 어, 우리가 천국 열쇠 할 때는 여기서 뭐 배웠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모두 천국에 열쇠를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열쇠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요. 그 열쇠를 가지고 뭐 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천국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 얘기 했었어요. 이때 브레, 아까 이따가 때이 브레이크아웃 할때 선생님들하고 다시 6점 나눠보세요. 그 다음은 우리 승천주일이었어.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주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44절을 수희가 읽어주었었어요. 수희 아까 봤는데 수희가 다시 한번 마이크 켜고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분에게 생명을 안 없이 준기중 때문이다. 야, 누나 바꿔. 하이디돌그 잘했었잖아 야 거기들 읽어줄래? 하이디 e d i d o o r 하나님이 보내신 군그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일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셨었어.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다시 가신 거라고 랬지 하나님한테로 그리고 하나님한테 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을 보해주시고 은혜주시고 어, 가르쳐주시는 교사라고 해서 대사라고 불렀었지.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 다음 주일 다시 또 복습해 볼게요. 오늘은 우리 온 땅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찬양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새들도 모든 만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라시는데 우리 친구들이 또 찬양하실 때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찬양 드려보아요. 수치면서 넘기는 거 연습 좀 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 성령님이 내려오신 날. 자, 세희가 읽어주었었는데, 세희 나와라 오바. 자, 읽었어. 누나하고 조금 떨어지면 울리는 소리가 안날것 같아.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눈치를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또일거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는 안으면 보그 회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그 회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보다 더위도 주지 못 Better for you b u t I go away. When I go away, I'll send the helper to y o If I d not go away, then the helper w not come. The helper will not come if i don't go away.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잖아. 그래서 헬퍼가 맞죠 처음에 헬퍼가 눈에 보이게 내려오셨을 때는 큰 소리로 진동하고 바람 소리처럼 나고 또 머리에 불 같은 것도 내려왔어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그런 불도 없고 흔들리는 지진 같은 것도 없지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님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주셨지 한없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받은 것 어떻게 알아?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행동하게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그 다음 5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 왕같은 제사장 배웠었어.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고 했는데 성령도 받았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가 남았을까?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 그런 이야기였어요. 우영이가 읽어줬었는데 오늘 다시 읽어줄 수 있을까요? 꺼졌어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된 백성입니다 이거, 이것은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Jullie zijn door God al gekozen en jullie horen bij hem nu zijn jullie een heilig volk een volk van priesters God heeft jullie uit de duisternis geroepen om te leven in zijn schitterende licht nu kunnen jullie iedereen vertellen over de grote wonderen van God Amen 자 이제 성령님 우리가 받은 성령님은 어, 우리를 끝까지 끝까지 인도하셔서 음, 예수님을 담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부어 주신 우리들,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지. 그리고 와,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세요.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한다고 했어. 맨날 노래한다는 말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우리 생활 태도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말이야. 하나님을 높이는 생활이야.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서로를 잘 믿게 응원해. 와 우리 이렇게 선생님이 얘게 하신 대로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하나님을 잘 믿자. 실망하지 말자. 잘 참자. 이렇게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로 행동으로 예수님을 소개한다고 했습니다. 파이어! 파이어! 선생님이 요약한말이고요 자, 그 다음 순서는 무엇인가요? 네, 유... 윤우 선생님 마, 마이크가 다시 꺼졌어요. 네, 네. 리월에태우 우리 친구들, 을 우리 축하하기로 해요. 월달 친구들, 어, 친구는 우리 어 아기가 또태어났어요 새로운 아기. 10. 주니퍼 희선. 그 다음에 우리 유년부의 이해준해준이가 생일이래요. 우리 모두 다 함께 축하송 불러주면서 축하해줍시다. 생일 축하해요. <목소리> 감사합니다. 선생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5월 한달 동안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믿고 잘 자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께서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열쇠를 주셨고 성령님도 주셨어요 그리고 6월 달에 태어난 친구 에서에게주셔서 감사합니다 서 어 희선이 새로 태어난 희선이 오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혜준이도 건강하고 용감하게 멋진 크리스찬으로 자라게 하시고 우리 희선이도 쑥쑥 자라서 우리 유치부에도 오고 언니 오빠가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 보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 잘 자랄 수 있게 항상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축하해요. 자 기도 드렸고요. 우리 이제 브레이크아웃 세션 하면서 선생님들하고 더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주세요. 스톱 쉐어 선생님이 아까 브레이크아을 룸을 만못어서조서 조금 시릴수릴있도있는차근 보내 줄게. <웃음> 하율이 유명부하이유명부하유리유명부하니초등부자 누가 남았나요? 리네 유치부 왜안 갔어 음, 윤현부 이거 누구야 권희구나 아, <웃음> 윤현부 네. 네. 네. 네. 아, 네. 노아 네. 노아는 오늘 어, 잘못 보냈어요 윤현부 아이고 미안 노아 유치부 다정아, 다정이도 오늘은 우리 다른 방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선생님이 위치보로 지금 했어. 그니까 거기 앞에 화면에 뭐안 나왔어? 그, 조인, 네, 아니면 참여 눌러주세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네. 어, 잠깐만. 노래 끄자. 안 들려. 리네도 안갔네? 리네야, 거기 맨 밑에 니린네 다정이, 그 다음에 노아 다 밑에 네모, 네개 조그만 네모 네개 붙어있는 거 브레이크아웃 룸 써있는 거 눌러봐 그럼 거기 유치부로 가시겠습니까? 나올 거야 유치부, do you want to join? 유치부 No, Nemo, Nemo, 오른쪽, right bottom. Right bottom. Four little squares together. Breakout yes. room. Yes, can you press that? The blue button? Yes. Uh, Yun y a e Oak. Breakout rooms. 윤 윤아 윤할로 맞다 현수도 저방에서가 현수야. 네? 조선님 어디 계셔? <웃음> 여기 계세요. <있어요. 웃음> 오늘 전생을 도와주셔야 될것같은데아 그래요? 그게 내 엄마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신기했어 어? 누가 말했어? 아 그리고요 어. 유건이가 6월 달에 생일이에요 <웃음> 어머머 그래가지고 유튜브에서 우리 친구네 같이 유건이 축하해줄게 어, 어. <웃음> 유건이 생일 왜 놓쳤지? 유, 유건이 생일 그 생일 생일 파일에 안 들어가 있나? 어, 미안해 유건아 6월 생일 확인할 때 선생님 말씀해 주시지 그랬어요 어, 유권아 미안해 유건 유권 생일 6월 며칠이에요? 22일이에요 6월 22일? 어, 생일 축하해 그럼 우리 유건이몇살 되는 거야? 4살? 4살 되고 이제 학교도 가겠네 네. 와. 너무 축하해, 우리. 어 자, 그러면 생일 축하 노래는 6월 22일 되기 전, 6월 21일 날 다시 우리 유건이 생일 노래 부르자, 우리 유튜브에서. 네 고맙습니다. 알겠지? 어, 네. 자, 오늘 말씀 엄청나 많은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요. 어 말씀 너무 잘 읽죠, 선생님. 오늘 트기너하귀나지나하트하트하하하 아 오늘 여기 우리 요점 같이 읽어볼까? 어 선생님 맨 위에 스크린에 연호 있어요. 연호가 맨 위에 있는 거 요거 성령님은 요거 읽어주세요. 연호야, 요거 보여? 성령님은 우리를 여기 어 읽어주세요. 안보여요 안보여요? 안보여요? 안보여요 이거? 이제 보여요 다 아, 보여? 읽어주세요 성형님은 우리를 응? 끝까지 인도하셔서 하 예수님을 아, 잘했어. 누구를 담게 해 준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을 네. 담게 해 준다고요. 아주 잘했어. 그다음에 밑에는 유나가 있네요. 유나가 요거 읽어 주세요. 나 네. 예수님래. 밑에 네. 렌스 핸사하고 산산양이요 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대 감사하고 찬양한대 자, 우리 노아, 맨날 영어를 읽었었는데 한글 이거 선생님 영어는 오늘 안 썼거든. 한글 이거 읽어줄 수 있어, 노아? 응. 응, 해봐. 예수님을 여기. 선생님 하이라이트 보이지 예수님을 여기. 파이색 어. 예수님이 예수님을 빛는 어? 람름 서로를 응 어? 그리고 옳지 믿지 않는 오잘하네 사연들 함께 옳지 예수님을 소개해요 오 맞아 어떻게 한다고 서로 응원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차차차 차차차 응원하고 예수님을 소개한대 예수님은 이런분이에요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소개하게 된대요 아주 잘했어 자또 다른 포인트로 가봅시다 왜 뭐야 뭐야 대 누가 있나 다정이가 있네요. 음, 무서. 유건이다. 음, 예수님을 성령님을 받아서 하나님을 마신을. 하이 어 요. 옳지 잘했어요. 예수님은 누구 말씀을 했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했대요. 자기 혼자 그냥 하고 싶은 말 아무거나 막한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 하라고 한 거를 말했대. 하나님 말씀을 말했대. 너무 잘했어. 자, 그다음은 밑에는요. 우리 윤 can you read this for me? <웃음> 음. <웃음> 음. 하이라이터 보여 윤 이거 움직이는 거보여지 네. 거기서부터 예수님은 님은 하늘에서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세요. 오잘했어 하늘에 올라가서 누구 보내 주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 주셨대요. 성령님들 성령님? 이제 잘 배워서 너무 잘 알고 있지? 어. 자, 그 밑에는 아주 긴 말씀인데 유건이 대신 우리 선생님이 읽어 줄게 시겠어요? 네. 우리도 성령님을 받아 예수님을 믿게 돼. 되... 어. 저거는? 믿게 되고 <웃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행동하게 돼요. 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행동하게 된대요. 아 읽은 친구 누구 있지? 나안 했어요. 리네랑 어, <웃음> 현스가 남았네.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전으로 들어봅시다. 오, 뜨거아 이렇게 나오면 또 음악 나올 건데. 잠깐만. 아니야, 음악 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음악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잠아만야아미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보여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보아니아니아니아아아아아아 보여요. 자, 그럼 아요아아 응. 아 응. 아 자. 보이지? 리 할게. 자, 매니 뭐야? 몰 야, 자, 매니거리네 예, 예수예을 음. 믿는 사람들에게 찬 y 이 열쇠를 주셨어요 y 어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이 열쇠 갖고 뭐 하는지 한수가 읽어 봅시다. 우리는 전국 열쇠를 가지고 전국에 들어가요. 네, 어디 들어가요? 열쇠 가지고 뭐할수 있어요? 천국에 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대? 예수님 만나면 들어갈 해요. 수 있다. 맞 만나면 예수님 그래. 보여요. 네. 네. 자, 우리 아, 안읽을까요안 친구 아, 아, 읽은 친구는 없죠? 아, 선생님이 세 번째 거 선생님이 읽을게. 석인 아, 읽을 열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자, 그게 열쇠 가진 사람들이 아, 할수 있는 니맨 아, 네. 음. 마지막 거 우리 다 같이 읽자. 음. 같이, 다 같이. 시작 하부예수님예영예 지금 예. 예. 예. 예. 예. 예. 너무 잘했어 예. 선생님이 기도하고 나 나도 하고 싶어 나 어, 오늘 선생님이 기도 선생님이 렇게 나도 기도하고 응. 싶데기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음, 복습해 봤더니 우리 친구들 5월 동안 많은 것을 배웠어요 어,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랑도 우리가 배운 거 다시 얘기해 보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할 때 기억하고 우리 예수님을 어, 많이 많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세요 또 오늘 원래 유건이도 같이 생일 축하해야 되는데 음 선생님 깜빡해서 못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2월 20일에 6월, 유건이 생일 다시 한번 축하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동안 보내는 동안 건강하고 어, 기쁘고 씩씩하게 해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 네. 네.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웃음>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다음 주에 또 만나.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선생님기하자 바이바이 약속 만들어서 내 집에 놀러와 You gonna? Lie. What?